맞아 아이 셔그림도 보면 좋은데 지금은 전시가 없어서 아쉽네 힘들 <웃음> 공공아 다 아쉬웠네. 잘 있었어? <웃음> 아이고, 많이, 많이 먹었네. Thank you. I'm e a y okay.